아니, 뭐, 다른 거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독을 그렇게 뿌리면 어떡해. 에? 피가 채울 수, 피를 채울 수가 없는데, 독을 뿌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네. 응, 음,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혹시... 아니, 미마, 컨트롤이, 컨트롤도 좋은데, <웃음> 이게, 에? 에. 한, 직, 독을 직선 방향으로 꺼내는 게 아니고. <웃음> 그러니까, 그 모션이 나온다 싶으면은, 블루든 뭐든 피해야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모션을 모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뭐지 그 서린님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없 됐대 응, 그러 <웃음> 그래 게임 다센스게 <웃음> <있게> 잘한다 뼛조각이 <웃음> 어. 필요한데, 뼛조각이 없네 회색 난장에 눈은 어디다 쓰는 거야? 모르겠어요 <웃음> 아, 그래 일단 몽둥이를 먼저 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아, 나 여태까지 옷을 벗고 있었네. 예, 예. 죽으면 옷 다시 입어야 돼. 어, 뼛조각. 음... 있어? 세개 있는데? 우리 갑옷도 좀 만들까요? 아, 일단 뼈조각부터 무기는 상관이 없어. 아니 방어구는 일단은 상관이 없어. 왜, 왜요? 어차피 떨리는 그냥 뒤지니까. 안 돼요. 지금 이제 다음 지역 가면은 한번 죽으면 뛰어가는데 20분 걸려요. 아, 그래? 예. 네. 20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웃음> 잠깐만. 근데 일단은... 근데 아까처럼... 네. 내가 보니까 아까처럼 딜이 안 돼가지고... 어 저기... 저 어디 갔어요? 대장간? 떼전까집 안에 있잖아 어, 어. 아, 아까 무기가 안 돼가지고 절단대는 뭐야? 아 이거 아 제작 대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제작 대 레벨 올리는 거 이제 가죽 튜닉이랑 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철인님 먼저 어. 저거 할까? 아니야 아니야 나보다는 단호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저는 그래도 살려고 하면 잘안 죽어요. 나중에뼈 조각, 아뼈 조각 다섯 개가 필요하네. 살려고 하면 죽진 않으니까. 절인님 먼저. 아 참, 또 타겠다. 단노님 네? 우리 우측 끝에 상자는 네. 먹을 것만 넣자. 네. 우측 끝에 상자는. 그럽시다.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게 한, 이거 죽었다 일어나면은, 이게 우측 끝에 상자에 잽, 잽, 잽싸게 먹고 뛰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서. 음. 그럼 여긴 식량. 식량 넣어놓고. 어. 왼쪽 상자에 그 뭐야 투구 넣어놨거든요. 음. 아니 근데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어. 네, 그거 저거 뭐야.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어 여왕벌 넣어놨어. 뭐 먹은 어디서 구고 오신 거지? 왜못 먹어? 왜? 에? 구 해야 돼? 아니요. 이거 이거 우리 지금 장비로 못 캐는 건데. <웃음> 아, 그래? 저어 어, 어떻게 구하셨지, 난? 아니, 그 아, 아까 뭐집 같은 거 있다고 했잖아. 에. 거기 그냥 포개니까 어목 주던데? 아. 어... 푸구 꼈죠? 응일 음. 사슴고기.. 고기는 다 여기다가 지금.. 잘. 조금씩 갖고 가야 되지 그.. 저기.. 넘어간다면서 가지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사슴포루는 어디 달아야 되나? 괜이 음, 아그땅 그러니까 고를, 때, 에, 땅 고를 때, 어. 이 내가 이걸 들을 이유가 없는데. 굳게. 이거를 음. 두,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는 어떻게 나나?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아, 오케이. 어이, 아, 아이새끼 자꾸 남이 집인데 와 갖고. 못또 왔어? 네 아니 아니 한 마리가 자 이제 검은 숲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자 무기 다 수리했죠? 거의 검은 음. 숲 가면은 그 해골들 나오니까 어걔네들 죽여서 그 빛나 방망... 네. 방망이 업그레이드 네 오케이 아이고 확실히 이거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사람들 여러 명이서면 진짜 재밌다. 겠 네, 그죠. 제가 꼭아뭐 고... 깜짝이야. 가는 길에 사슴이랑 이거 가죽도 필요하니까. 아찌 그냥... 좀꼬셔보요 같이 하자고. 네. 제가 꼬... 같이 하자. 꼬셨는데. 오. 어 잠깐만. 재밌다. 잠깐만요. 아아아아 아, 아, 아. 도망간다. 아, 어별 별이야. 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잡을게. 천천히 따라가면은 야 뒤로 오더라고 그냥 갑시다 저거도 따라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어린데 아 별이어도 뭐 그냥 애들 별로 줄거 없어요 어차피 대갈통 먹어 깼잖아요 오케이 아 스킬스가 갑시다 어, 이런 것도 챙기고. 먹을거 하다가 즙같은거 있잖아 예. 네. 즙같은거 아까 뽀개니까 원목 줬거든아 근데 나중에 철 만들면은 철도끼로 캐면 되니까 그 제가 그거 한건 아니 우리 철도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캤지? 막 그래서 그그 그 아까 단오가준 저거 있잖아 그 도끼.. 아니 도끼인가? 네, 네, 네. 그 도끼로 그냥 즙 뽀개니까 주더라고 음.. 아 그렇게도 얻을 수일나 맵이 진짜 방대하네 엄청 넓어요 이거 네. 맵 이렇게 축소해봐요 <웃음> 거점을 거점지역을 계속 네. 늘리면서 가야 되겠네 음, 네. 나중에 텔레포트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 포탈같이 음... 지금은 없으니까 중간에 가다가다가 임시 거점을 만들어갖고 네. 거기다가 g It's a bad thing. i 음식같은거 음... 좀 거기다 옮겨 놓고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 그래도 그 괜찮죠 음음. 목초지 여기 뭐가 있는데 비석이 저기 불타는 게 뭐가 있어 아 네? 아니구나 아 노을이구나 어? 무맞다자 맞다. 여기서 묘소라는 데를 찾아야 돼요 어? 요소? 묘소? 네아 묘소 묘소? 묘소 <웃음> 오케이 그리고 뭐 가다가 뭐 구리광맥 뭐 이런 거 있으면 도끼로 캐면 되고 네 도끼 아니고 고갱 고갱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들고 있으니까. 어 깜짝이야. 씨. 왜 왜요? 아 뒤에서 뭐확오길래어 이거 뭐지? 이거 이런 비석 같은 거 읽으면은 어그 보스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스 소환할 수 있는 재단 위치를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그냥 이거 포했거든 그러니까 원목 주더라고 조심해 여기 뭐 없나? 뭐 없는 것 같은데? 갑시다 굳이 뭐포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원목 나중에는 그냥 나무 배면 나오는 거라 음... 갑시다! 갑시다! 여기 손님이 있는데요? 어 <웃음> 오이씨! 오이! 오개 아파. 우 온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찌, 찌. 오우! 차고 있는데 오른쪽 눌러 안 보이는데? 보였어. 남자가 횃불을 들고. 좋아했어. 도 뒀네. 이거 횃불 횃불로 치니까 불 붙어가지고. 네, 내구 내구가. 아, 이시 아, 나만 지금. 식 좀. 음식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금조금씩금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이게 여기 아마 꼭대기 올라가면은 상자가 있나 그럴 거예요. 아 있네. <웃음> 하, 하, 해골도 있네. 해골도 있어. 위, 위 위층에 해골이. 안녕. <웃음> 어네 해골이 어디 있어요? 잡아야 되는데. 위 위층에 어, 위, 위에 있네. 예. 안녕. 아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죽였다 죽였다 응, 상자다 털었어 떨어지면 주, 죽을 죽 수도 있어요? 어이씨 오안 죽었네 약댐 있다고 미리 얘기 좀 해서 내려가야 에, 돼, 돼. <웃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때는 어? 떨어질 떨어지는 상황이었어 <웃음> 아이. 아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횃불이 없어가지고. 아, 저거 보라색깔 저거 부셔야 되는데? 저기서 애들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야지, 뭐, 그럼 어떻게. 이게 애들 리스폰 되는 약간 그런 거라. 아이, 씨발. 아 씨발 독분이 너무 나왔어. 아또 철이 죽었다. 언제 뛰어가? 이런데 이거요? 이 이런데 이거요? 와 이제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어 부셨다 부셨다 부다 아, 잠깐만. 얘들 어떡하나?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어, 수사가 두 마리나 있네. 아 망했네. 금방 갈게. 네, 네. 밤이라 조 조심히 오세요. 응. 음. 아 존나 멀다. 아. 이거 저거 대 네. 이거. 우리 뼈가루 좀 구했잖아 그러면은 템 찾으면 집에 와가지고 무기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아 그래야 돼자 시체 주변에서 전에 정리하고 있을게 최대한 빨리 갈게 아니면은 여기 시체 바로 앞에 그.. 그 묘소 하나 찾았거든요? 여기 털고 갈까요? 음 그래도 되고 여기 안에도 해골도 많이 나와서 어 근데 진짜 너무 멀다 제가 그래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피가 독맞았더니 독 네. 피가 한순간에 확 빠져버렸어 이게 어. 방어구가 네. 가죽 방어구 하나 입, 입어가지고 방패로 계속 수압하면서 하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안 달았거든? 네. 독한테 딱 맞으니까 피가 수, 기하학적으로 수수까지는 죽어버려 나도 피가 그렇게 한순간에 빠질 줄은 몰랐지 아, 무서워 그독불이는 죽였어요 음. 그래서, 원, 그, 활이 필요한 거구만. 장, 장거리에서, 활 아, 먼저 처, 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붙어갖고, 폐, 폐, 방패로 컨트롤 하면서, 수압하면서, 저, 아, 피지컬이 안 따라간다, 진짜. 옛날엔 안, 그래, 이래, 안 이랬는데. 이제 비이 이제 하면 예전에 오락실에서 더 파이터.. 아니 티오파하고 철권할 때 어? 내가 오락실에서 동네 짱 먹었어 이 사람아 <웃음> <웃음> 아니 짱이라니.. 어. 그시절은 그 짱이라는 단어도 없지 않았어요? 그.. 다른 말을 썼던데? 뭐였지? 뭐라그러죠? <웃음> 어? 아이나또 뒤질 것 같은데? 영화 보니까 옛날에는 예. 그거던데 짱이 아니라 뭐였더라? 몰라. <웃음> <웃음> 이곳에 잠들다 엑셀엔. <XLN. 웃음>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 이곳에 잠들다 엑셀엔. 아 십. 왜, 왜요? 쟤들 쟤들 있다, 쟤쟤 쟤. 아 가는 길에 난쟁이도 겁나 많아. 시. 아. 아 우리 마실로 잘했네. 시체 주변에 있는 건다 죽였어요. 우측에 횃불 같은 거 있는 건 뭐야? 횃불이야? 네, 네, 네. 전체 맵에 보면은 나 있잖아. 네. 한시 방향 쪽에 횃불 같은 게 있는데? 몰라? 전 거기 안 밝혀져 있는데? 올라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들어 안 했어요. 여분의 목재랑, 네, 그. 그난쟁이 잡은 나오는 수진가 그거는 여분으로 좀 넣어놔야 되겠다 음... 안 들고 다녀? 죽었잖아 <웃음> 죽었어 아니, <웃음> 들고 다니는데 죽었잖아, 그래갖고 네. 시체 파밍... 시체 다시 집으로 오는데 목재랑 그게 없으니까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 집에서 만들어갖고 먹을 거 먹, 먹을 거 먹고 오는 것처럼 집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두 개, 세 개? 음, 그쵸? 그것도 괜찮죠. 응, 음, 그래야 될것 같아. 나거좀다 왔어. 어, 어휴. 일단 이런 걸다 캐고. 뒤에 친구, 친구 왔는데? 큰그 친구 물어봤어. <웃음> 나 시즌부터 <시합도> 뭐... 먹어요. <웃음> 시즌부터 <시합도> 먹어. <웃음> 아니, 아니, 저저 저 뭐예요, 저거? 어, 쟤 뭐야? <웃음> 트롤. 한다. 들어갔다. 그렇지 방패로 맞고 아까 그 시기 어디 갔어? 잡자. 갔어요. 갔어요, 갔어옷옷 옷 입어요 옷. 여기 장비 요거 수리하시고 여기서 여기 들어갔다가 파밍 아웃집으로 갑시다. 아, 이, 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네. 근데 이게 똑같은...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제작대 레벨이 오, 올라야 되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부가적인 거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 못 만들니까 그냥 수리하는 정도로. 어? 앞에. 아, 이 새끼들 진짜. 음, 수리타데스 음. 아, 잠깐만 투고... 대충 필요 없는 것들 여기다 넣어놓고 음식도 드시고 이 베린 뭐? 부케베리는 뭐 어떤 수능가? 어 됐어. 오호호호리야 뭐, 또. 갑다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가끔 아, 방향치라 <웃음> 묘소? 네저 잠시 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조조 음... 조심해요. <웃음>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네 마리 네 마리. 어 씨. 아 씨. 죽는다. 나 죽는다. 나좀 나 <웃음> 나도 죽었다. <웃음> 아, 이 떡이 또 빡신데. 아. 아니게 이게 진짜 힘드네, 이게. <웃음> 안 보이니까 횃불을 들었는데, 방패 든줄 알고 마우스 우측키를 눌렀는데, 아. 안 막아지는 거야. 아. 봤더니 횃불인 거지. 아. 씨, 언제 또 뛰어가냐? 진짜 묘소에서 죽었네. 묘소에서 죽어서 묘비를 깔아줬네, 아 여기에도 재단이 있는데? 아니, 그 재단이 여러 개 있어. 그의 일족을 사냥하라. 아, 그거 사슴. 아저 언제 언제 뛰어가지? 저 가봐야지. 어때 조심해. 나피육 남았다. 뛰어가는 어, 도중에 어, 어. 쳐 맞아가지고. 음식 먹었죠? 어? 음식. 음식 못 먹었지 버섯 으, 하나 먹었어. 그 창고에 있잖아요. 깜빡했지. 네. <웃음> 깜빡했지. 해봐. 당신도 해봐. 같이 하자. 이거 재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픽이 실제가 같지 않고 이게 이건 애니메이션 쪽이잖아. 음. 그래픽. 그, 뭐냐, 월트 디즈니. 음, 약간... 그런 저거랑 눈이 피로하지가 않아. 린이어디갔어요 죽었어. 아, 뛰어 아, 고었어 아, 죽었가 죽었어. 오 죽었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잠깐만 어 트롤 트롤 오 몽둥이가 어떻게 일단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네. 다골 맞고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고 싸우려고 보니까 몽둥이가 없는 거야 어이씨 그랬더 세마리에 달아오 전 왔어요. 음 중간에 시체 찾고 그리고 가야 될것 같아. 아 와우 와우 또 준다. 와우 와우. 쉬. 그거 예 네. 앞에서 예그 네. 방패로 막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 아, 아.. 트롤새끼가 여기 앞에다 지어놓은 그,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작업대. 작업대. 보냈어, 미친놈이. 오겠어? 예. 네. 아이. 어, 내 시체가 어디 있지? 그 안에 있잖아. 요 아니, 여기서 죽은 거. 아, 이쪽이구나. 한참 더 가야 되는구나. 아우 너무 멀다. 어... 아, 아 독불이네도 왔네. 튀어 튀어 일단은 일단은 치셈. 그거 밖에다가 네. 침대를 깔고 스폰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들어가자. 안 돼요. 그 어? 그게 지붕이 없으면은 지붕이랑 모닥불이랑 이런 게 효과가 없으면은 그게 안. 침대가 적용이 안 돼요. 어 그래? 네 이게 그냥 다른 게임처럼 뭐 그냥. 침대만 띡 설치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씨... 왜이렇워 지어야 <놀람> 되는 <놀람> 거아죽었다이 네. 아, 존나 쫓아와, 회골 네 마리 코를좀나와서나좀도와줘라 네? 지금 좀 밖에 있어요?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고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뛰어서 도망가도 나도 나도 야야야야야야 나도 쟤도도 나도 나도 나 조심해, 조심해, 트롤, 트롤! 아, 나 시체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시체? 어, 이 새끼 왜 나한테 와? 시체, 차, 시체 찾고 보자고, 씨... <웃음> 조심해, 그냥 한대 맞으면 골로 가요, 걔한테. 아니 시체를 찾고 싶은데. 예. 네.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입구가 저 있는데 있어. 요 여기 있어. 걔 거의 죽었는데. <놀람> 저리님 저있는데로 와요. 오 시발. 야, 한 대만 맞춰봐, 한 대만 죽였다 아... 이 새끼... 뺏기 아. 저기가 어디 있어? 그... 나... 질을... 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이야 아... 저도 갑옷 다부셔져서 여기 여기 잠깐만 안에 들어가면 해골 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작 시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스러. 빠서 집고 빨리. 일단 우선 집으로 갔다 올까요? 저거 있어? 뭐에? 몇 조각 많이 있어? 아홉 개죠. 좀만 더 얻어갖고 가자. 어... 강화 일단 해야 되는데. 목둥이왜 그렇게 많아요? 오면서 죽어갖고 계속 만들면서 오니까. <웃음> 아 여기 너무 어두워. 온다 온다 오씨어 뭐야? 왜 죽었어? 아니 아니 나왜 죽은지 모르겠네? 페페 저기 굴러서 피했는데 아니 그거 회피하는데도 맞아? 아 회피 그딱 구르는 그 도중에만 안맞고 그 중간중간 맞아요 그끝 끝나는 시점이랑 그 때랑 그니까 러그 타이밍이 있어 아, 그러니까그 <웃음> 타이밍에 맞춰서 피했는데도 맞네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막 계속 공격하니까 음... 방어구를 다 입어야 입어야 그래 버티면서 회피가 가능하겠네 네잠깐만 냄새가 야!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아... 자. 잠깐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죽여서 뼈조각을 좀 많이 얻었어요 금방 갈게 아, 씨, 나또 죽어. 에? 또 죽는다고? 멧돼지 새끼가 나서 뒤통, 뒤통 까고 있어. 아, 씨. 제가 그러면은. 아, 네, 죽어. 네 개. 아우, 씨, 어디로 가야돼? 철인님 템을 대충 챙겨서 갈까요, 그냥? 그래,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이거 나못 가겠다. 어, 아, 이거. 죽었다. 잘... 어.. 헤라 보르네. 가봐, <웃음> 멘뭐할거라 그랬죠? 간만에빡치네 간만에 <웃음> 야, 좀, 챙겼어요 이거, 뭐, 음. 야 여기서 먹 거리, 좀 거리, 오, 거 예.. 아.. 갑니다 아리 아이씨... 저런 던전을 대, 대 여섯 개를 털어야 돼요. 이거 해갖고 몽둥이부터 시작해갖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데미지가 더잘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예. 하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더 효과요. 이게 때리는 데미지는 올라도 맞는 데미지 감소가 그렇게 막 많이 안 돼서 몇 대냐 막 저렇게 막 아까처럼 막 여덟 마리 말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없더라고요. 이게 음. 막잖아요. 그럼 무한히 계속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막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덟 명이 동시에 막후드러패니까 막는 것도 안 되고 피하려고 그래도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막고 있잖아요. 거기 위치를 좁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도 애들이 휘두르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답이 없더라고. 저거 할 때, 혼자 할때 막, 막, 다섯 번, 여섯 번 죽고 막 이러니까, 와. 자, 트롤 가죽이 있으니까, 트롤 방어구 만들어 드릴게요. 문 방어구? 트롤 방어구. 나못 알아들었어. 어. 트롤 방어구. 트롤 방어구? 아. 아까 트롤 잡아서 가죽 먹었잖아 어 그러면은 좀 버티긴 하겠다 음. 아 여기는 돌구기가 이렇게 힘드냐 아그 곡괭이로 돌 깨면 되는데 아 곡괭이로 돌깰 수가 있어? 네저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까 재료 없어서 못 만들어야 될거 아까 여기 곡괭이 하나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없을걸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하나 제가 들고 있으니까. 아, 괭이구나. 곡괭이가 아니고. 응, 음, 괭이. 어, 아... 빨리 왔네? 저는 직선으로 오니까 빨리 오죠. 아, 이 미친, 또 와갖고 돌, 돌파매지 않나? 아이 새끼 진짜 씨. 아, 그네들도 막 가네. 아, 아 이런 스태미너 진짜 씨. 자, 아, 어 캐라 몰라. 수리하고 철희님 몽둥이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아 이거 뭐, 다음 거하려면 레벨 올려야 되네. 왼쪽 위에 이 레벨 몽둥이.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집안에 집안을 밝히는 횃불을. 음. 좀 여기저기 다 수가 없나? 있, 있어요. 근데 내 템은 혹시 집어 왔어? 네. 잠시만 넣고 있어요. <웃음> 좀좀주 주세요. 네? 아, 건 많이 가네당손 많이 어, 가지. 왼쪽 위에 고래비. 자, 바지가 없는 거죠? 음 바지가 없어. 아저고 보는 거 너무 많아. 어 잠깐만 나 고기 되게 많이 캐 왔는데 캐는데 어디로 갔지? 잠깐 열어주세요. 음. 여기에 그 트롤 바지도 있으니까 바지도 입어요. 땡큐. 방패 업그레이드 해드릴까 했는데 지금 가죽 조각이 두개더 있으면 우리 제작 대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응. 음.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하고 응응응응 음, 음, 음, 음.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요. 방어유 음. 방어어유아 확실히 트롤 가죽이 데미지가 아니 방어가.. 방어가 더 좋네 응 음, 그죠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혹시 돌 도끼인가? 네. 그거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 아... 일단은 나 가죽 좀 걸어 갔다 올게 네 아까 그 저쪽 아래쪽에 되게 많았거든? 음. 아 근데 진짜 인벤창이 너무 적다 네.. 이게.. 아.. 이.. 이.. 그래서 혼자 할때 진짜.. 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진짜 다 좋은데 인벤창이 너무 적어서 그게.. 안타깝네 이게 나중에 수레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끌고 다녀요 <웃음> <웃음> <웃음> 술에 뒤에 사람도 탈수 있어요 사람.. 어... 친구 태워갖고 가지 이긴데